코로나19 여파로 답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실내 활동이 거민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시기에 야외 활동을 할수 있는 부평문화의 거리를 가보셨나요? 주말마다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부평문화의 거리는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부평문화의 거리는 1940년도 해방이 될 때쯤 부평에 주둔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이 유통되며 양키골목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골목시장은 점차 그 규모가 커지면서 물리적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부평문화로는 1998년 상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습니다. 상인 300명이 연합해 전국 최초로 민간 차원의 테마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해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상가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에 나섰고 상인연합에서 돈을 모아 분수대 음향시설 등을 갖추어 부평구청에 기부 체납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평 문화의 거리를 단순히 번화가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의 거리는 상인들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공들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을 받으며 그 공을 인정받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시장 공간을 돌려주겠다는 공공적인 목표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부평문화의 거리는 상인들이 모여 만들어낸 거리입니다 지금도 상인들이 모여 부평문화의 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뢰로 이루어지는 프리마켓 그리고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무대로 시민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된 부평문화의 거리 무심코 지나친 거리가 알고보면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꽉 막힌 실내 대신 부평 문화의 거리를 거닐어보는 건 어떤가요?